i 고있나요 s 거 r e I'm not sure. I'm not 가 u r e I'm not s u r 근데 너 스리라차 소스가 온지 모르겠어. 네. 네. 여리미네기야 야, 왜왜왜왜. 쇼. 지워졌군. 오늘 하의가 멋지시네요. 야후! 우리 어디 갈까? 안추 바람 부는데? 무시하기. 네? 한 시간 동안 남자친구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도 괜찮다. 아, 그냥 가는 거임? 커 보이세요 어? 그거 옛날에 짤 많이 돌아가는데 뭐야 이거? 아니 맛있잖아 안 <놀람> 안들어갔지? <웃음> 안들어갈 <들어갔을> 줄 알았어 이쯤에이렇게있어야 <웃음> <미침에> <웃음> 되는데 마주 <웃음> 머리 같아 한 머리가 <웃음> 귀여워 아 이건 못참지 What w h What? What? 아름아 아닌데 아빠도 아 아, 내가 이렇게 알려주니까정상 내꺼는 못 지고 있는데 아아 수러다 우리 프리블하게 막아 너던던 하이아 젠갈루를 드라볼 젠 디시스, 콜라인 줄 알았는데 간장? 물인 줄 알았는데 식초 차라리 콜라인 줄 알았는데 간장 그냥 식초는 너무, 쓰지, 너무 맛있어 너무 우리 아빠랑 모욕탕 가기 응. Vs 우리 엄마랑 필라테스 소둘다 주는데? 목 달아가지고 등 밀어드리고 옷좀 벗어도 될까? <웃음> 진짜 좋아 이거 슬로에 애씨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알몸을 볼수 있는 데 굳이 알몸을 그치. 다른 사람 것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? 난 알몸할래. 아 오늘은 이 알아. 나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신의 손 vs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는 신의 성대. 노래. 노래. 음악 대전. <웃음> 왔다 왔다. <웃음> That you're t r a t y o u r e s 평생 친구랑 붙어 살기 h a t 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 h a t 지 your name? s 평생 u r name? What's your name? w h a 치는데? 개빡 칠것 같아 은아대냥딱보 맞을게 질문 나오려고 흰노 입고 짜장면 먹기 vs 구두 신고 축구하기 아, 흰노 입고 짜장면 먹는 게 낫지 아, 구두 신고 축구하면 좀비가 가득한 세상 범죄자가 가득한 세상 좀비가 낫지 평범한 외부의 이성친구 10명 전자 이성친구 1명 날 맞을래? 이 이제 뽑을 게 거의 없는 거응 이제 몽키 말래? 그래서 영자로 오! 자, 아, 이터다 너무 똑똑해도 피곤하다, 정말. 끝났다. 아쉽구만. 1야 멋있는 줄 3, 4, 초코! 아, <목소리> 맞아? 아. 아. 뭐 하시는 거죠고고고고고고 <목소리> Damn. No.